저에게몇 가지 데일리 루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간 관리에 관한 거예요 저는 매일 밤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매일 아침 그날의 계획을 확인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가끔 일도 하고 유튜브까지 할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랄까요 한국타자의 시간 관리 비결 구글 캘린더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죠? 어, 저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그러지 못한 날도 많지만 한 번뿐인 내 인생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 봤을 때 제가 계획을 세운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정말 극명히 차이가 나요. 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세세하게 나눠서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놓는 것과 그냥 오늘은 뭘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당연히 다르겠죠. 물론 직업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상 정확한 시간별로 딱떨어진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수립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꽤 괜찮더라 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일주일 단위 플래너 또는 캘린더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렇게 생긴 네, 플래너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특징은 1월 화수 목금 토의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나눈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건 제가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써오던 직접 만든 플래너인데요. 시간대별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몇 쪽에서 몇 쪽까지 공부를 할 것인지 과제를 해야 한다면 자료 수집을 할 건지 글을 쓸 건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지도 적었고요. 버스 타고 학교로 이동하는 시간, 집에 와서 쉬는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어릴 때 방학에 썼던 생활계획표의 아주 디테일한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건 바로 내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이죠. 피드백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한건 빨간 빗금을 쳐놓고 그러지 못한 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때이 빨간 빗금을 보면서 아 오늘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잘 했구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잠시 딴데 빠져서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됐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서 플래너가 꽉 차면 나의 일주일이 어땠는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일주일을 피드백하면서 다음 한 한 주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구글 캘린더의 활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쓰던 이 종이 플래너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제 또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이 구글 캘린더의 기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만져보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능적인 부분보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글 캘린더는 뭐월 단위, 주 단위, 3일 단위, 1일 단위별로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당연히 저는 주간, 달력을 선택을 해놨고요 제가 쓰던 플래너랑 구성이 똑같죠. 구글답게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시간대를 클릭만 하면 바로 일정을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이 일요일 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저는 보통 월요일이 오기 전날 밤인 일요일 밤에 한주 계획을 세우거든요 주간 캘린더에 이제 날짜가 있어요 그 아래를 바로 클릭하면 시간별 일정이 아닌 그 하루 전체 의 일정이 입력이 됩니다 일요일 밤에는 그 주에 있을 중요한 일이나 약속 같은 거를 미리 써 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화요일에 수강신청, 목요일에 친구와 술 약속, 금요일에 부서별 회의, 토요일에 브이로그 촬영 이런 식으로 큼직한 것들만 미리 써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입력된 글자에 오른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삭제를 하거나 색을 정할 수 있는데요 어, 저는 중요한 일들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뭐 촬영에 관련한 건 파란색으로 해놓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기호에 맞게 이거는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날 계획을 짜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 만약에 이제 6시에 기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제목 추가 음, 기상 미역국 먹기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에 제가 이제 오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픽 72쪽에서 75쪽 저장 8시에 뭐 등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등교 9시부터 3시간 동안 수업이 있다고 칩시다 네. 뭐 한, 한국 타잔의 이해 <웃음>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뭐 민수와 학식 1시부터 또 수업이에요 네. 한국 타잔 심층 분석 그다음에 뭐 4시에서 5시에 이제 집으로 가야겠죠 네. 귀가하는 시간 정해놓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휴식이라고 씁시다 휴식 그 다음에 저녁을 또 먹어야겠죠 6시에서 7시 저녁 식사 제육 만들어 먹기 그 다음에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뭐 한국 타잔의 이해 레포트 어, 자료 수집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는 한국 타잔 심층 분석 팀플 네 있으면 여기 설명 추가가 있어요 설명 추가에 단톡방에 자료 취합한 것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9시에 뭐 운동을 간다 칩시다 1시간 반 정도 헬스 가기 어깨 삼두 유산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조금 밋밋해요 다 노란색이어서 뭐가 중요한지 눈에 안 띄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픽 아침에 공부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놓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일들 어, 자료수지, 빨간색 운동하는 거는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놓을 수가 있죠 뭐 직장이 있으셔서 10시부터 7시까지는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하시면 뭐그외 시간을 채워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또 구글 캘린더 어플이 있어요 당연히 구글 캘린더 어플과 연동도 됩니다 그리고 뭐 5분, 10분, 30분 전에 스케줄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알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알,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제가 아까 종이 플래너에서 보여드렸던 그 빗금과 비슷한 건데요. 만약에 오늘 세운 계획을 잘 어, 시간에 맞게 실천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보라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오픽했으면 보라색 바꿔주고 등교도 제시간 했으면 보라색 이렇게 다 보라색으로 바꿔주고 귀가도 잘 했고 네. 휴식도 했는데 먹었는데. 어레포트 자료 수집 제대로 못했다 그럼 나, 네두, 놔두고요 한국사장 심층분석 팀플 뭐 잘했다 그러면 보라색 어..운동을 갔어야 됐는데 운동 안했다 그러면 놔두고요 이렇게 실천한 거는 한 가지 색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이 색깔만 보고도 내가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주말에는 저는 굳이 이 캘린더를 이렇게 채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평일에 어, 빡빡하게 꽉이 캘린더가 차 있을 때 뭔가 열심히 살았다는 기분이 들고 주말에 이제 이렇게 텅 비어있으면 아 내가 그래도 쉴 자격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주말에 나갈 약속은 뭐 아무리 안 적어놔도 절대 안꺼먹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웃음> 예 그래서 뭐 이게 끝입니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건 진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냥 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로 난 실행력이 좋다 그러면 이런 거 진짜 필요 없어요 그냥 뭐 don't think just d o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란 게또 그렇지 않잖아요. 해야 할 일을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을 적고 보고 말하고 그걸 또 내가 다시 듣는 것은 우리 실행력에 엄청난 차이를 줄 겁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 저는 매일 밤 자기 전하루의 계획을 시... 저는 매일 밤 자기 전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아... 저는 매일 밤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음. 저는 매일 밤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저는 아... 좀...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을... 아...